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져온 영상은 빠른 레벨업과 아조스 웨득이 가능한 코럽티드 러닝입니다. 뉴월드 맵을 확인해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찍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화면이 빨갛게 변하고 좀비 같은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뉴월드에 있는 네 가지 몬스터 유형 중 하나인 더 코럽티드, 타락한 자입니다. 근처에 갔다가 뭔가 위험해 보여서 혹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커럽티드를 공략하기 위해선 알맞은 티어의 아조스 스태프와 적정 수준의 플레이어가 있으면 됩니다 스태프와 인원만 충분하다면 그저 몬스터들을 두들겨 패기만 하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이곳의 몬스터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아조스 스태프로 포탈을 닫아버리면 경험치와 아이템 상자를 획득합니다 커럽티드의 포탈은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포탈 파괴 시에 500 정도의 경험치를 큰 사이즈는 1500에서 2000 정도의 경험치를 줍니다. 여기에 몬스터를 정리하면서 얻는 경험치도 추가로 획득이 가능하죠. 지금 영상이 나오는 커럽티드 지역은 26레벨 이상 지역으로 2티어의 e 커럽티드 지역입니다. 윈즈워드나 에버폴 같은 1에서 25레벨 지역은 1티어 커럽티드가 나오고요. 지역의 레벨에 따라 커럽티드의 티어도 다르게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경험치나 몬스터의 수준 차이도 존재합니다. 커럽티드 티어가 다르면 포탈을 닫기 위해 필요한 아조스 스태프의 티어도 달라집니다. 목표로 하는 지역의 커럽티드 티어를 확인하시고 알맞은 아조스 스태프를 챙겨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플레이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적정 수준의 인원을 모아서 파티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접속 인원이 많은 시간대에 채팅창을 보다보면 커럽티드를 함께하자는 채팅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파티를 초대받아서 함께 해도 되고 솔로로 참여해도 됩니다. 다만 솔로로 참여했을 때는 사냥하는 몬스터들을 최대한 많이 공격해서 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덩치 큰 몬스터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몹들은 괜찮지만 포탈 중심부에 있는 덩치 큰 몬스터들을 공격해야만 포탈이 파괴될 때 완료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고 스케일이 큰 게임이다 보니 레벨업 방식이나 게임을 즐기는 방식도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퀘스트로 레벨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많은 유저가 커럽티드 공략을 할때 참여해서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때 많이들 놀러오셔서 채팅도 해주시고 재밌게 게임도 구경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